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제가 그, 다스 GDR15 연사 탄창, 그 마비 차세대를 이제 개조한 거를 제가 영상 올렸는데요. 자, 이번 영상은 그,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요렇게 탄창들, 일반 전동권용 일반 탄창입니다. 일반 탄창을 쓸수 있는 요, 아답타아답타를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요렇게 생겼구요. 자, 보시면. 이게 자스 GDR 십오. 어, 일단은 핀 빼서 이렇게 어, 테이크아웃을 해주시고 이게 이제 이아답터 네, 이거 이렇게 꽂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꽂아서 이렇게. 원하는 연사 탄창, 드럼 탄창인데요. 네, AW 커스텀사의 M4용 드럼 탄창입니다. 꽂으셔서. 이거는 네. 지금 탄성을 몇개 나가는지를 표시하는 건데요. 자, 보시면. 어흥. 이렇게 보시면 지금 탄창들이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요 자, 호환되는 목록을 말씀드리면 일반 어, 일단 RS 노말 탄창 네, 요거 잘맞고요 그리고 어, 요 탄창은 지금 제가 최근에 구입한 건데 보시면 여 TMC TMC 노말 탄창 128 탄창인데요 전동 원형 탄창 이것도잘 맞습니다 잘 맞고 그리고 일반 중재 그냥 이렇게 노말 탄창 그리고 pts 탄창 이 네. 요거는 중재 일반 음, 노말 탄창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노말 탄창 요것은 지금 연사 탄창 종류인데 요거는 제가 어디서 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냥 일반 중재용 스 연사 탄창 그리고 요거는 rs rs 스 연사 탄창 그리고 요거는 로넥스 연사탄창 요번에 새로 나온 어, 로넥스 연사탄창 인데요 딱 이렇게 생겼어요 로넥스 와이어 연사탄창 요것도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시마 와이어 연사탄창 요런 것들이 다 호환이 됩니다 근데 어, 정확하게 다 부드럽게 작동되는 게 있고 조금 뻑뻑한 게 있는 게 있는데 어,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아레스거 아주 잘 들어갑니다 아주 잘 들어가고요 그리고 TMC거 아주 잘들어갑니 음, 같이 보여 드려야 되죠 네. 아주 잘 들어가고 그리고 일반 중재탄창 잘 된다는 기준은 잘 껴지고 잘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중재 노말 탄창인데 요거 밑에 탄 나가는 게 보이니까 탄수가 보이니까 재밌는 탄창이에요. 이거 보시면 탄 올라가는 게 보이죠? 요런 것도 잘 될게요. 요, 이 탄창은 PTS 연사 탄창인데 요거는 좀 뻑뻑하게 들어가요. 조금 뻑뻑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들어가고 이것도 네, 잘 작동이 되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중국산 연사탄창 아레스 연사 탄창 스 태엽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요게 제일 부드럽게 들어갔다가 잘 빠집니다. 요거잘 되고. 그리고 요게 이제 로엑스로엑스 와이어 연사 탄창입니다. 어, 요거 탄창은 조금 뻑뻑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나온게 되고. 데렇탄창 요렇게 을고 요렇게 드리자면 요탄창 되고. 요렇게 드고 요렇게 요렇게 은고 요렇게 되고. 것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거되요요 요렇게. 이 와이어 컨트인데 얘는 좀 뻑뻑합니다. 기들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많이 뻑뻑해요. 이렇게 네, 들어갑니다. 다시 보면, 이렇게 빼고, 들어갈 때, 좀 뻑뻑하지만, 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연사로 하면 네, 이렇게 되고, 제가 추천드리는 호환탄창은 지금 요 탄창인데 이게 어디 제품이냐면 시마 겁니다 시마 와이어 연사 탄창인데 보시면 좀이 제품이 제일 부드럽게 잘 들어가요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작동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나간 가이안나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나이니 이거, 이렇이다 쓰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사이했 이거, 이0 이제 안에 거를좀더살펴 보자면. 요 제품 잠시만요. 자, 이 자세히 좀 비춰 주시고요. 요렇게 그대로 멀쩡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소요 아다탄 뺐다 꼈다 편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아댑터를 가지고 전체 이런 일반 전동원형 탄창을 쓸수 있는 아댑터가곧 출시가 될 겁니다.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즐거운 애숍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